사람 많으시네. 오, 여기 인기 좋아. 우와! 만 원입니다. 보람 이 정도로 인기 있는 탁구장입니다. 사람 더못 오겠네요, 이제 그럼? 만 원이라고요. <웃음> 보세요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 더못 받겠네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요? <웃음> 오세요.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은 탁구장에 왔습니다, 제가. 또 만났죠? <웃음> 오늘 탁구선생님으로 잘 출연하실 거고 사실 여자분들은 거의 탁구를 치는 일이 많이 없긴 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더 없는 거 같아요 남자분들은 약간 군대에서 다 조금씩 어느 정도 다 친다고 하는데 사실 여자분들은 더 탁구 칠 기회가 사실 저도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탁구를 칠 기회는 여기 와서 진짜 첫지그 전까지는 그냥 뭐 라켓을 들고 그냥 뭐 그냥 그 정도? 그래서 해보니까 되게 운동량도 진짜 많고 그런 부상의 위험도 좋고 아 부상의 위험이 좋고 아 네,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고 아, 아 그러네 뭐 장소에 구해받지 않고 시간에 구해받지 않고 사실 다른 좀 라켓 운동이나 특히 테니스나 이런 운동들은 재밌고 좀 활동량 이건 활동이 많지만 어쨌든 그 테니스는 제가 보기로는 약간 타격하거나 할때 그런 관절이나 근육에 조금 무리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운동들을 많이 즐기신 분들은 엘보나 우 이런 그런 통증이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탁구도 제자리에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뭐 움직이다 보면 그런 관절에 어느 정도 통증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기본적으로 운동을 할때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큰 약간 유산소 운동에 거의 가까운 것 같아요 죠 맞아요. 의사, 의사수 운동인데 그 하체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또 근력 하체 근력이 오고 하기또그 밸런스를 잡은 그포지션을 자세를 응. 잘 해야 되지 음 그렇군요 은 그래요? 저는 물론 잘 못해요 추천 됩니다 <웃음> 그럼 보통 그 여기 회원분들을 보시면 남자나 여자 어떤 성비가더 높아요? 어. 반반인 것 같아요.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여성분들이 많은 편인거지.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더 운동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정도면 음. 어느 정도 이제 비율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배우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약간 연령층 자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옛날에 비해서 연령층이 굉장히 어려졌어요? 네 아. 옛날에 비해서 그렇지그거왜왜 응. 왜 그럴까? 근데 젊은, 근데 운동에 대한 관심도 <웃음> 많아지고 근데 사실 나부터도 탁, 탁 막상 어, 탁구를 쳐야지 이런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 내 주변 친구들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특히나 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운동에 대한 거는 항상 <웃음> 우리가 얘기하잖아 여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코치들은 접근하기 힘들어서 사실 경험하기 힘들어서 그것들이 좀어 우리가 아예 그 약간 우리 머릿속에 뇌구조 안에 그런 운동들에 대한 카테고리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오늘 한번 저도 진짜 못 치고 한, 한 번, 한두번 정도 와, 와서 쳐봤는데 a i 랑면서했잖아요 어, AI랑 <웃음> 인공지능.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아닙니까? AI가 이제 추세죠 AI 어디 맞아요? 사람이 사람이래 생각니까 AI가 생각하자 그래서 AI와 함께 지금 나중에 이따가 이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천천히 오늘도 재밌게 탁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Hurry up! <웃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피하네 <웃음> 왜? 원장님, 갑자기 피하세요. 원장님. 갑자기 엄청 부끄러워하시네. 라켓 찾으세요. 라켓 어디 어요 라켓, 라켓? 어. 라켓 어디 지 라켓? 어켓 어디 갔지? 메시... 그게 라켓이 어디 갔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이없어 아 맞아 근데 이 라켓과 이 라켓의 네. 차이는 뭐예요? 아, 이건요 관장님이 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겠지만 <웃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웃음> 자이 라켓은 이렇게 앞에 빨간색깔 이 음. 검정색깔 음. 그 면이 두개예요 그래 어, 이거는, 얘도 두개잖아 이거는 앞에 빨간색깔 면이 있는데 뒤에는 아, 그 나무, 나무. 그냥 감정색이구나 네. 얘는 러버가 없는 거야, 뒤에는? 나무예요, 그냥. 아, 원래 네. 요거는 이제 단면만 썼세요 단면체라 아, 고 아, 양면체 아, 영어로 아, 쉐이켄 펜홀더 펜 알죠? 펜 펜홀더 요건 아, 다릅니다. 근데 뭐 이건 시향따라 치는 거예요? 취향이라기보다는 약간 요거는 공격 전형 퍼핸드 음. 공격 전형이고 요거는 공격도 할수 있지만 백핸드도 공격을 할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요체최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아. 요거로 추세가 아, 약간 선수 취향에 따라서 아.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결국엔 좀 그렇긴 한데 요즘에는 이거 안 써요 거의? 다 거의, 그치. 거의? 그치 나도 거의 이거 못본거 같아 나도 옛날에 옛날 이거 좀, 어, 되게 많이 봤는데 옛날 스타일이고 지금은, 네, 네, 네. 지금은? 네, 네. 가봅시다